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스피커를 돈한푼안 드리고 최상의 음질은 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소리를 크게 그 전에 소리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사운드가 확 커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요즘 뭐 유튜브니 뭐니 많이 들은 듣느라고 컴퓨터의 그 화질뿐 아니라 음질도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음질은 말고 음량을 키우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뭐 이제 소리에 투자하면 이건 모니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몇 배가 커져요 거의 뭐 한계가 없더라고 스피커도 한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안 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예. 근데 저와 비슷한 동지들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피커에 투자를 아, 더 안하고 그냥 자체 기능으로 어떻게 더꼼수로 키워볼까 이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스피커 따로 꽂지도 않다 그냥 모니터에 있는 내장 스피커 써요 벤큐 모니터 쓰는데 이게 화질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뭐 근데 보니까 뭐 증폭 프로그램 이런거 깔아 쓰는 기도 한데 그럴 필요 없이 윈도우즈 드라이버에는 그 기능만 가지고도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스피커 아이콘 있죠 요거 우클릭해요 재생장치를 띄웁니다 자 근데 보면 여러분 거는 지금 윈도우즈 바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 16대9 비율로 나오면서 위아래 요 세로 공간이 좀 줄, 줄어요 대신 가로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 가로 공간을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된 그사운드의그 속성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개성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에는 아마 그 한글화가 안된 윈도우즈라면은 이제 개넌기승 대신 이네스먼트라고 되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이네스먼트나 개넌 개선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체크할게 요 이거 환경, 그리고 이퀄라이저, 그리고 라우디니스. 어때요? 소리 갑자기 확 커지죠? 어내 목소리가 안 들릴지도 모르겠네. 자 다시. 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퀄라이저. 이것도 달라. 자 여기서 선택할 게 역시 소리 진폭이니까 강력한 사운드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헤드폰 가상화가 있어요. 요거 차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뭐 홈시어터의 분위기라고 하니까 그냥 차이가 있다고 믿어, 믿어줍시다 그냥 그 다음 환경이 있는데 요것도 달라요 없을 때랑 강당으로 해볼게요 아 지금 이게 음악으로는 좀 티가 안나요 근데 이 음악 말고 그냥 일반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아마 효과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이따 보여줄게요 강당은 좀 울리고요 방으로 할 때가 안 울리고 소리가 좀 커지는 효과,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체크할 부분이 환경 그리고 이퀄라이저 그리고 헤드폰 가상화 그리고 라우드미스자 이거 라우드리스 이퀄라이저 하자마자 소리 달라지는 거 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저 요거예요거하 이거 설정이 없음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요것도 당연히 지금 뽑혀야 되니까 강력한 잖아요 어때요? 멋있죠? 어, 진짜, 진짜 아픈 정도로. 그 정도. 내 헤드폰 가사들은 이거 그냥 써라기 는 것도 참편해요 이거 공식 분위기 개한다니까 그냥 <목소리>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없음하고, 아까는 그 성가 음악이 사운드가 워낙 커갖고 변화를잘 모르는 느낌인데, 지금 이거 일반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마 느껴질 거예요. 자, 없을 때도. 어때요? 달리죠? 잘 가죠. 그리고 이렇게 응. 당당함이 또좀더 커져요. 근데 이렇게 좀 울리는 게 느낌이 들죠. 보다 그러니까? 방음실하면. 더 적고 방음실하는 울리는게 없고 없음으로, 없음으로 해도 울리는게 적어지는데 대신 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그래서 방으로 놓게 하면은 적당히 소리가 증폭되면서 울리는 없어요 자 다시 비교해보죠 안 느껴지신다고요? 요렇게만 설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기본 모니터 스피커로도 충분히 즐거운 사운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